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저 약속 지켰어요. 이번 주 안에 키기로 했는데, 와, 사 진짜 좋다. 와, 지금, 와. 딩딩라이브 완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헐, 뭐야?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싫어요. 유진 언니 예뻐요. 보고 싶었어. 음!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주제는 없고, 항상 그랬듯이 주제는 없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어느 얘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무슨 얘기하지? 일단 이 손목에 있는 이거는 은비언니가 줬어요. 이거는 예나언니가 줬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웃음> 무슨 얘기하지? 오늘 TMI 알려주세요. 오늘 저희가 일본 디지털 쇼케이스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 이걸 키려고 했었는데 어제 리허설이 생각보다 좀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 늦으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오늘 한번 켜봤습니다. 너무 키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내일 마침 일요일이니까, 이제 좀 이제 늦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10시 넘어서 이제 할수 있다고요. 음. 어디서 있어요? 지금 저 여기 방이에요. 제 방. 침대. 방 침대. 침대고. 유진이 수고했어. 댕댕 기억력 너무 좋아. 근데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운가? 아닌가? 좋은가요? 좋겠죠? 그렇죠? 좋겠죠? 언니 2시 넘어서도 안 되는 가능해요. 안 돼요. 너무 늦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음 내일 일요일 맞죠? 아닌가? 내일 일요일 맞죠? 일요일이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켜봤어요. 조금 늦었지만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안 피곤해요. 음, 저는 오늘 조금 잠을 많이 잤단 말이에요. 안 피곤해요. 오늘 몇 시쯤 잘계획이야 저는 음, 몇 시쯤 잘 거냐면요. 저는 늦게 잘 거예요. 왜냐면 내일도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저 응답하라 시리즈를 응답하라 1994랑 1997을 다 봤어요. 이제. 뭘 볼지 아직 도 고민 중인데 근데 제가 계속 추천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을 추천을 받았었는데 결국엔 응답하라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응답하라 시리즈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본 디지털 쇼케이스 할때그 확인 사살 이거였나? 그 명장면에 따라 했는데 <웃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 저도 다 봤는데 음, 재밌더라고요 하긴 이태원 클라스 기억 기억이라고 하셨는데 전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 언니 잠이 안올 때는 어떤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잠이 안올 때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잠안 오니까 잠안 자야겠다 하고 안 자는데 근데 너무 잠이 안올 때는 음, 언니들한테 놀러가기도 하고 놀아달라고 놀러가기도 하고 드라마 보기도 하고 진짜 잠안오면은저 게임을 원래 잘안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기에 선물받은 게 있어가지고 가끔 진짜 가끔 게임하기도 하고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구나 말투가 성숙해졌어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 그래요? 진짜요? <웃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뭐 좋은 거겠죠? 안 댕댕. 오늘따라 왜더 예쁘지? 예쁜가요? 음.. 그런가요? <웃음> 어, 안유진 엔젤아 오늘도 음악중심 했죠, 민주언니. 오늘은 못 봤지만 잘했죠, 뭐. 그거 봤는데. 그거는 봤어요. 같이 걸을래? 이거였나? 그래서 <웃음> 엄청 또 놀렸어요. 와서 언니, 같이 걸을래? 이러면서. <웃음> 언제나 보조개가 예쁘네. 마가 의사 민주였어요. 의사 어, 저번에도 의사 아니었어요? 아닌가? 저번에 의사가 아니었나? D.I.콘 찍을 때 TMI, D.I.콘 디아이콘. 드디어 D.I.콘이 나옵니다. 어 잠깐만요. 10, 1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 뭐, 뭐, 뭐가 1 0 0만이라는거지 뭐, 좋은거겠죠? 아무튼 1 0 0만이니까 음, 고마워요 디아이콘 TMI가 일단 찍은지 꽤 오래됐고요 그때 저희가 찍었을 때가 진짜 더웠고 음 근데 진짜 더웠는데 멤버들 다 엄청 신나했어요 이런 그 뭐라고 해야되지? 이런 청량청량하고 이렇게 막 야외에서 찍고 이런게 거의 처음? 처음 아닌가? 뭐 아무튼 야외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지금 못봐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 디아이콘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지 아 응원봉이라고요 그 느낌표가 아 응원봉 응원봉 사면 뭐가 좋냐 라고 물어보신데 응원봉 사면 뭐가 좋은가요? 궁금해요 이제 우리 한 응원을 할수 있는 건가? 과제 6개 해야 되는데 버리고 왔어요. <웃음> 잘하셨어요. <웃음> 잘했어요. 과제 6개는 내일에, 내일 언니, 내일 오빠, 뭐, 내일에 위즈 언니 해줄 거예요. 응. 오늘은 뭐 먹었어요? 저, 그, 파스타 샐러드를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파스타 샐러드를 시킨 이유가 파스타는 먹고 싶은데 약간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조절해보자 해가지고 샐러드 시켰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내 걸로 들어가서 못 보여주는구나 그 사진 찍었는데 거기가 샐러드 따로 파스타 따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심 파스타였으면 좋겠다 <웃음> 샐러드는 진짜 뭐 조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시켰는데 파스타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샐러드는 거의 안 먹었고 파스타 따로 샐러드 따로 주셔가지고 파스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걸 리허설 하고 있는데 메이저님께서 해물 파스타 먹을 거냐고 닭가슴살 파스타 먹을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해물 먹겠다고 했거든요. 어제 눈동자에 조명이 비치네요. 비치네. 커버하고 싶은 곡 있나요? 커버요. 저는 무슨 곡그 따로 생각하는 건 없는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름이니까 좀 여름 느낌 나게 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또그 영상 올릴 때 노래랑 같이 올리면 좋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추천해 줄래요. 근데 그 제가 방금 댓글 봤는데 회전목마 그 일본어 버전 가이드를 했을 때 썰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음... 따로 썰 같은 건 없는데 히터미 언니가 작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 하면서 이제 막 노래 엄청 많이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번 이제 해줄 수있냐 물어봐가지고 아 오케이 노래 연습도 할겸 어차피 내가 녹음할 노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음. 이토에 내가 말했더라고요 고맙다고 큰 국수 사주겠다고 갔더라고요 언제 먹나? 언제 먹나요? 이토미 언니한테 물어봐줄 사람. <웃음> 저 언제 사주나요? 음... 댓글 열심히. 리더원영 vs 막내은비. 아.. 여러분도 저만큼 밸런스 게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던데막 다섯 살 누구? 다섯 뭐명 누구? 리더원영 막내은비. 사실 그대로가 제일 베스트긴 한데 음 근데 둘다 재밌을, 재밌, 재밌, 재밌을 것 같은데 원영이가 리더하는 것도 뭔가 근데 의외로 원영이가 또 잘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언니들 이리 와봐요 이러면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영이가 또 뭔가 이런 결단 내리는 걸 잘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은비 언니는 <웃음> 은비 언니가 오늘 일본어를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은비 언니 막내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조금 귀엽지만 막내면 더귀엽요 유진이도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이스크림? 오 아이스크림 먹은 거 품에 보냈나? 어떻게 아시지? 아이스크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바에 내일 더 맛있는 걸 먹자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안먹었습니다 잘했죠 일본 위즈원들도 은비 귀엽다고 알려요? 그쵸 귀엽죠 <웃음> 저희만 귀여운거 아니죠 저희 다 옆에서 이게 저희가 안나오긴 하지만 다 옆에서 엄청 웃고 있어요 <웃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굿굿 아 채원이 품에 왔어 채원이 품에 왔구나 아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다음 브이라이브를 켤 때. 어떤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벌레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시작이에요. 골라봐. 위존 골라봐. 자. 위존이 살고 있어요. 혼자 자취를 하는 방인데. 원룸이에요. 원룸에 바퀴벌레 선생님들 다섯 명이랑 같이 살기, 아, 다섯 마리 너무 나 일단 다섯, 다섯, 다섯 마리랑 같이 살기 vs 한 마리도 없어요. 실제로 하,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데 모든 사물이 다 바퀴벌레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막그막뭐 이런 리모컨, 막 이런, 막뭐 이런 리모컨, 막 모자 이런 것도 다 바퀴벌레 모양이에요. 진짜. 그래서 막 수도꼭지도 바퀴벌레 모양이고요,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이고요. 그러면 모고를 뭐 해요? 자. 바퀴벌레 다섯마리 선생님이랑 같이 살기가 첫번째 두번째는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모든 모양이 진짜 바퀴벌레예요 그리고 그 더듬이까지 디테일까지 살아있어요. 뭐걸래요뭐 걸려요? 아, 뭐걸래 1번? 일본? 1번에서 선생님들 다 잡을래. 아 근데 그거 바퀴벌레 막알 낳는다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모양? 아 유진 언니 벌레는 죽어도 싫어. 나도 싫어요. 2번 버킷걸레 뭐야 그쵸 나는 2번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1번도 있네 나 완전히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을래요 아니 죽지 마세요 1번에서 죽일래 근데 그게 진짜 알이 생긴다는 게 진짠가 유진씨는 뭐선택할거예요 저는 와 다섯마리 누구세요? 언니 이리 와봐요 어, 세상에 벌써 해? 어 이리 와봐요 어. 언니 보이스만 나올래요? 어보이스 언니 민주 언니가 지금 잠깐 왔는데 야. 인사해요 인사 <웃음> 위즈니 안녕하세요 우리 밸런스 게임 나 하고 있었거든요 아. <웃음> 어 세상에. 아니 내가 생각해 왔어 이거 브이라이브 하면 뭐 할지 아 진짜? 1번은 바퀴벌레 다섯 마리랑 같이 살기. 오, 근데 원룸이에요. 쫓고 아, 언니 혼자 살고 잡아줄 사람 없고 언니가 잡더라도 언니가 잡아야 음, 되고 음. 알 퍼질지 안 퍼질지 모르고.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바퀴벌레는 없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바퀴벌레 모양이야. 오 어, 뭐야. 너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웃음> 수도꼭지도 바퀴벌레 모양이고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이고 <웃음> 언니 언니 원래는 산뜻해 봐요 올린 게. 자, 엄마 여들어요나보요좀실까요 <웃음> 아, 아, <웃음> 응? 어때? 얼굴이 지금. 얼굴 괜찮아. 얼굴 잠깐 얼굴만 나올래요? 여기 조명카스 예쁘게 나와요. 나는 실물이야. 어떻게 할래요? 나도 잠시만. 나 잠깐 나와 볼게. 근데 조명카스 예쁘게 나와요. 진짜. 요 <웃음> 마음에 들었다, 아, 네, 마음에, 네. 들었다 응. 마음에 들었다 네, <웃음> 보여줘 잼잼이잖아 잼잼이 잼잼이예요 안녕 <웃음> 아, 웃음> <잼잼이에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아유 예뻐라 자 그럼 아, 골라봐요 자 골라봐 자 <웃음> 내가 박그 이거를 위해서 응. 생각해왔어요 뭐를? 밸런스 게임 생각해봤는데 1번은 내세 새로 지롱 1번은 네, 바퀴벌레랑 바퀴벌레 5마리랑 같이 사는데 자취방에 <웃음> 혼자 살고, 혼자 살고 잡을 사람이 응. 언니밖에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언니가 잡더라도 언니가 잡아야 되고 알 퍼지는 건잘 모르겠고 언니가 이렇게 그알 응. 응. 어, 퍼지는 언니 때 죽이면 응. 바로 알두 번째는 어. 응. 바퀴벌레가 있는데 응. 아니 바퀴벌레는 없어 집에 바퀴벌레는 없는, 어머 그거 오래됐어 <웃음> 아왜왜한 번도 한입 먹었는데 살짝 그 느낌 있지? 아 뭔지 그 알죠? 그 느낌? 약간 퍼석한 어, 그두 그래. 번째는 <웃음> 바퀴벌레는 없는데 모든 사물이 바퀴벌레 모양이야. 음. 뭘 고를래? 모든 사물이? 어막 샤워기도 바퀴벌레 모양인 거야. 어... 바퀴벌레 입에서 아 이렇게. <웃음> 어. <웃음> 근데 실제 바퀴벌레는 아니죠. 실제 바퀴벌레 는 아니지만 막 더듬이도. 근데 근데 왜 바퀴벌레 나와요. 책 갖고 있어? 아니야. <웃음> 자기 얘기 아니야? 자기 <웃음> 얘기 이거 바퀴벌레 책 알잖아 이거 바퀴벌레 책 있잖아 이거 어쩔 아, 수있요 아, 아니 생각보다 1번이 많아요 난 무조건 2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퀴벌레 근데 어? 5마리가 낫지 않아? 근데 어? 왜냐면 집에 있는 물건이 그럼 그런... 언니 침대도 바퀴벌레 모양이에요 언니 바퀴벌레 더듬이 별우는야 된다니까 아 야, 그거 이렇게 빨리 골라봐요 얘는 왜안 골라요? 언니 나는 아 이거 누가 냈는데? 네? 누가 냈는데 가요? 아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요 아... 언니 마음에 안 드냐? 아, 미안하다 아니 그게 언니 표정부터가 지금 마음에 안들어 너는 너는 저는 2번이요. 바퀴벌레 2번. 아 바퀴벌레 모양. 뭐야?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잖아 <웃음> <진짜> 이거. <바퀴벌레는 웃음> 이잖아 근데 만약에 진짜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집에?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모양인지 몰라. 끔찍해. 그렇네. 아니 아니 안 나온다면 2번은 안 나온다고 했잖아 바퀴벌레가 없다고. 없어 없어. 아예 없어. 그냥 난 2번이지. 어렵긴 하네. 그러면은 나도 2번 할래. 갑자기 2번이 좋아 보여. 어, 일본인 사람 있어요? 나 일본이 생각보다 많다 이건요 진짜? 위지원한테까지 지금 이거. 블랙 스킨 포프인 거야? 아니, 먼저 시작했어요. 저보고 리더 원영이좋냐고 막내 은비가 좋냐고 그래서 아고 힘 한번 한번 당해 봐라 하고. 어, 네. 유진아 어, 유진아 너무 예쁜데? 그렇죠. 이거 봐, 조명 이거 야, 민지 한번 가 봐. 아, 언니. 언니. 옆에 언니. 당근 언니. 당근 머리핀 귀엽다. 당근. 나는 어떻게 나 위지원에게 상처를 줬어. 난 어떻게 안아요. 당근 머리핀 예뻐요. 귀여워. 근데 이거는 내가 아프나 왔나? 아파 안 나오면 한잔 <웃음> 예쁘다 이거 조명 꼭 키세요 언니 알았어 어얘 이거 한표시라 어. 너무 좋다 어. 꼭 키세요 꼭 키세요 음. 못 고르겠어요 <웃음> 너무 이뻐요 3번 바 선생님한테 짐 넘기기? 아무튼 뭐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아, 뭐 맞다. 고른다고요? 왜? 무조건 뭐 먹어요? 라면 끓이다 오셨어요 언니, 어, 언니 갔다. 갔다. 언니. 언니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언니가언 잘안 붙잖아요, 언니는. 그러면. 부럽다. 아니야. 어, 나그 얘기하지? 민주 언니 그 10만 얘기하지, 10만 얘기. 뭐? 그 아, 우리가 진짜 대박 아, 그건 진짜 제발 기밀라 해줘! 민주 언니가. 아, 우리가 세상에 내가 우리가 축전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거. <웃음> 아, 맞아요. 맞아. 이게 나중에 올라올 건데, 언니가 그래. 이제 <웃음> 앞으로 100만, 뭐 200만, 300만까지 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한번 틀렸서 백만, 이백만, 이렇게 더듬었어. 그래서 어. 한번틀렸어 그래서 저희가 음.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 그 다음에 언니가 긴장한 거야. 우리가 <웃음> 우리가 뭐랄까 봐. 언니가 백만, 이백만, 심한 아, 이렇게 기 싫어 <웃음>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이래서 다웃고아 죄송해요 아김범이 아, 진짜 사라진줄알 알았어. 그삼초의 정적이 너무 좋았어 아, 민한한흔적이랑은한정이진 아, 제일 크게웃었어나 봤어 <웃음> 근데 유진아이거 내가 그 삼일 전에 왔을 었때있었잖아그친 내가 그때 그때도 주세요. 그용히 하세요. 지켜주세요. 유 그때도 그때도 그때요 그때도 그때도 그때도 그때 미안 때 미안 때도 잘 일어나고 유진 아니, 이거 아니에요. 완전 들어갔다 나온 거 알지. 이들 <웃음> 아, <웃음> 아, 유진이 자꾸 깨우러면 <웃음> 일어나 있는 척 한다고요. 네, 알겠어요. <웃음> 원래, 원래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유진이는 보통 요즘 잘 일어나서 제가 문 앞에서 야, 유진아 일어났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유진 예예이야이 <웃음> 야, 야, 이런 부분에서 가오 부리지 말자. 이거는 솔직히 민주가다 <웃음> 깨우긴 <웃음> 하잖아 이거는. 언니 근데 저는 요즘 진짜 어, 잘 일어나. 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깨어 있었다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는 민주가다 깨워준다. 이런 근데, 부분에서는 딱 인정해야 돼. 진짜 봐봐요. 깼어. 깼어. 내가 깼어 계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문이 잠겨 있었단 말이야. 그 자꾸 들컹. 왜 이렇게 소란나냐? 아. 아. 유진아 깼어? 한단 말고. 아. <웃음> <에이. 한단 말이야. 웃음> 그래서 어 유진이가 이제 일어나 있는 척을라네 아니 <웃음> <웃음> 근데 유진이 많이 잘, 잘 일어나요. 아, 요 유진이. 언니 없을 때저잘 그거 해요. 언니가 아, 아침에 뭐 필라테스 갈때그 내가 다 깨운다고. 아유 그래. 진 없어, 나 없어, 나 솔직히 말해봐. 나성 와, 언니는... 아, 뭐... 언제지? <웃음> 아니, 지는 <둘은 웃음> 영원히 자고 있어. 진짜. 줄, 진짜 영원히 거. 자고 있어. 네. 근데 원래 자리 녹은 거났거든요 웃긴데, 웃기데 와, 근데 데뷔 이래로... 아니었나? <웃음> 아니지. 아니, 근데 저 방에 가니까 잠이 너무 잘 와. 그치? <웃음> 어, 옛날에도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일주일 에 근데 잠이 잘 오긴 하더라고. 저 옛날에 저기서 한번 잠든 적 있는데, 진짜 꿀잠도... 어, 언제 했지? 너무... 죄송해요. <웃음> 야, 잠깐만, 아이언 <웃음> <웃음> 처음 이사왔을 때. 이 이제 저희는 슬슬 저는 가 라면 슬슬... 먹으려고 그러죠. 미주언니 라면이요. <웃음> 언니는 지금 가면 미주언이에요 위주환... <웃음> 언니, 거울 불난 우리 집 불난다고! <웃음> 우리 집 불난다. 미주언니요 라면이요. 아 당연히 미주언니 되게... 지금 여기서 가면 지금 미주 상상처요마음의 상처예요. 그... 상처예요 지금 불난다니까. 진짜 상처. 불나, 요 불나, 우리 집 불나요. 위 상처났어 지금. 다불로다불러 유유유유유유 유조유조 위조, 위조, 위조, 위 <웃음> <안> 어 가능해요? <웃음> 아니 아니. 언니. <웃음> 어? 언니는 어떻게 얼굴도 한 번도 안 비추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어쩔 수 없잖아. 언니 생얼도 위존이 좋아요. 야 <웃음> <웃음> 민주가 있을 거야. 제 민주가 들어가는 게아 잠깐만 잠깐만. <웃음> 민주가 지금 이 상태로 아 그럼 미존 저 다시 안 봐요. 뭐야 <웃음> 눈눈 눈, 눈 달린 당근 머리 핀이라던 거예요? 머리. 이게 아끼는 당근 머리핀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 자꾸 이상한 거 이런 끼고 있는다고요. 아아 진짜. 아 됐어. 귀여워. 민주야. 라면이 들아 진짜. 딱한 길로 아 어, 비주 버리기? 아니 불나요. 불난다고요. 아, 아, 아, 여러분. 진짜 불날 어. 것 같아요. 야, 야. 야. 야. 와, 언니 지금 색깔 다같 아, 민들 머리 <웃음> 대, 머리 야. 대. 머리 갖다 대. 내가 꺼져 줄게. 알겠어요. 그러면 위주한테 나는 너보다 라면이 더 좋아. 라고아 절대 아니. 그아니지 세상에. 그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웃음> 짜잔 이게 뭘까요? 네. <웃음> 정답! 한 달은 간다치야야 책폭 새로야. 야 잠이 잠이라고 해서 한 달이지. 한 책폭 책폭 일주일지. 오케이. 일주일 정도로 합시다. 아 진짜 불나요. 아, 죄송해요. 오. 그렇 봤죠? 봤죠? 바로 녹화해요. 지금 빨리 녹화해야지. 얘네는 이상 녹화해요. 녹화해요. 진짜 대박이다. 유진이 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미션, 유진이랑 오붓한 시간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서요? 내일 아침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메추? 예 안녕 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네어 위전 댓글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아침 메뉴 추천해줘요 아 당근 머리핀한 가져가요? 아 어, 당근 넣었어 오케이 고마워요 <웃음> 어. <웃음> 당근 이따, 이따, 이따 봐응다 음. 어, 조용해졌네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점점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다들 라면 라면 다 끓이고 나서 위에 감자칩 약간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요? 거짓말. 아침엔 고깃집 전매추 해 줘요. 점심 메뉴 추천. 음. 저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김치찌개. 유진아 강릉 여행 썰 풀어 주라. 저 강릉 여행. 완전 예전에 갔다왔었거든요? 언제였지? 아무튼 좀 쌀쌀할 때 갔다왔는데 강릉을 제가 혼자 갔다왔어요. 사실 좀 위험할까봐 1박 2일은 못 가고 혼자 아침에 갔다가 점심 저녁에 들어왔는데 뭔가 그냥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혼자 기차 타고 갔거든요. 기차를 탔는데 도착을 했어요 강릉에 그래가지고 바다 보기 전에 우선 옹심이 칼국수 옹심이 칼국수 같은 걸 먹고 그러고 먹을 거 엄청 많이 었는데 시장 가서 마늘빵 유명한 거 있잖아요 크림치즈 마늘빵인가 그거 먹고 그거 사가지고 가족들도 갖다 주고 그러고 바다 보면서 이제 멍 때리고 <웃음> <웃음> 영상도 좀 찍고 그러고 또뭐 했어요 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원래 그 유명한 흑임자 커피집이 있잖아요 강릉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 유명한데 그게 항상 제가 강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강릉을 항상 놀러 갈 때마다 막 3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강릉을 나중에 간다면 앞머리가 왜 이럴까? 강릉을 간다면 흑임자 커피를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는 못 먹었거든요. 제가 한세번인가 갔었는데 혼자 간건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막 이제 같이 가거나 이랬는데 강릉 가면 대게를 꼭 많이 먹고 속초도 많이 갖고 닭강정도 먹고 맞아요. 그거 웨이팅이 엄청 길어요. 내가 천잔 사줄게, 유진아. 진짜? 어, 흑임자 커피예요. 총양 꿀빵 좋아하시는구나. 먹어보고 싶은데.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총양 꿀빵에 휘핑크림 이렇게 올려먹으시는 그분을 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다음 컴백 땐 무슨 머리색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아, 그 티아이콘 TMI다. 이거, 디아이콘 때 제가 한창 그 중단발로 자를까 말까 고민하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엄청 길잖아요. 여기까지 오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엄청 고민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잘랐거든요. 디아이콘 찍자마자. 근데 진짜 하루종일 고민하다가 쌤한테 선생님 진짜 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근데 중단발 하고 싶긴 한데 긴 머리 막 피에스타 직캠 보면은 가끔 좀막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날 중단발이 잘랐어요. 음. 네 긴댕댕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뭐할 건가요? 내일 일본 쇼룸 라이브가 있습니다. 내일 위저분들 만나는 날이죠. 중단발 라비앙로즈 느낌 나요. 그죠? 응? 라비앙로즈 느낌 난다고? 라비앙로즈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품에 이 셀카 진짜 라비앙 느낌 나지 않냐고 막 그랬거든요. 당근이 먹고 싶다고요? 당근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뭐야 잠깐 나갔다는데 다 없었어. 음, 어, 잠깐 나갔어요. 다음 활동된 짧은머리 어때요? 음. 싫은댕말리기대감댕 누나 요즘 떡볶이 잘안 먹어요? 저 떡볶이 자주 먹어요, 요즘. 에 제가 좀안 좋아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좋아졌어요. 떡볶이 좋아해요. 당근 눈이랑 닮았다고요? <웃음> 좋은 거죠? 음, 당근 눈이 이렇게 생겼네. 다시 기를 거야? 열심히 길러보려고요. 근데 또막 또 갑자기 마음 변해가지고 자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르고 싶어요. 라면냄새 난다고요? 저도요. 다음 활동 때블루진이볼수 있을까요? 블루진이는 아쉽지만 보내주세요. 두피가 아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화요일 시험인데 응원해주실 수 있나요? 시험이구나. 화이팅. 화이팅해요. 유진아, 꾸라가 사코노케서 칭찬한 거 봤냐고요? 그거 봤어요. 응. <웃음> 봤는데 언니가 막 그랬는데 내가 볼볼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안본 걸로 할래요 사쿠라 언니 칭찬 계속 듣고 싶으니까 안 들은 걸로 할래요 음 하울 직캠 보면 하울 느낌 나더라 하울, 하울이 하울 뭐예요 하, 하울이 뭐지 아 하울이 움직이는 성 하울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죠 폰이 누구예요? 하울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그 괴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그 괴물이에요? 내가 아는... 그거 아 토토론가? 내가 말하는 거? 하... 하울이 누구세요? <웃음> 아무튼 하울 좋은 거겠죠? 그쵸? 하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저랑 동갑이라고요? <웃음> 하울... 남자분이세요, 하울? 잘생긴 주인공, 음 주인공 좋죠, 주인공 좋죠. 잘생겼구나. 음, 오케이, 잘생겼구요, 나 언니 어떻게 생겼어요, 하울? 궁금해. 아? 어? 날날 나이, 나이 왔다고요? 예? 네? 모자쓰애 아니고 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닮날 왔다고요? 거짓말. 진짜로? 모있스모있다는 음, 뜻이겠죠, 뭐. <웃음> 어머 <웃음> 아 <웃음> 탈색하셨네 <웃음> 하월 선생님 누나 얼마나 할 거예요? 음, 지금 제가 30분 <웃음> 벌써 30분 했거든요 음, 아, 얼마나 하지? 이제 곧 마무리할까? <웃음> 어떻게 하지? 아음 감성 힙합. 더 커버할 생각 없어. 그그 그 라이드가 감성 힙합인가음 근데 제 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제 키가 정확히 재본 적은 없는데 뭐170뭐 언저리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그쯤? 되게 궁금한가봐요. 근데 엄청 물어보시네요. 팬싸할 때도. 키 컸니? 라고. 키가 컸나봐요? 그런가 봐요. 이제는 안 피곤해? 안 피곤해요. 이제 당근 보면 언니 생각날 것 같아요. 당근. 음. 라이드 맨날 들어요, 진짜로. 음. 음. 울산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울산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울산. 울산은 뭐가 유명해요? 뭐가 맛있어요? 뭐가 맛있나요 여러분? 울산 뭐가 맛있나요? 궁금해 울산 울산 <웃음> 아니 너무 아, 아니 댓글을 봤는데 너의 엄마는 버리니내 생각에 그녀는 꿀을 나온 것 같다 라고 <웃음> <웃음> 제가 꿀이라는 소리겠죠? 제가 어, 달달하다 뭐 요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고래고기 그건 뭐예요? 유명한 건가? 울산. 울산에 유명한 거? 신정고등학교가 유명하대요. 음, 신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화이팅! <웃음> 김태희 선배님! 와. 김에 가본 적 없어요. 언양식 불고기 대박. 그거 저 학교 급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언양식 언양식 불고기. 대전 맛집. 대전은 빵이죠. 성심당이죠. 대전 성심당. 칼국수도 유명하던데요? 이걸 보고 있을 정윤아 5천원 갚아라. 정윤님 5천원 갚으세요. 5천원 갚으시랍니다. 성심당.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대전하면 무조건 성심당이잖아요. 부산 사투리. 못하는데 못해요. 부산 사투리 못해요. 유리 언니도 그리고 막 심하지가 않아가지고 사투리가. 아 심한가? 근데 뭔가 막 알아들을 정도예요. 저희 할머니가 사투리가 조금 심하시거든요. 심한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사투리가 있으신데 단어가 막 다르더라고요. 강원도, 할머니 댁 강원도인데 옥수수를 막 옥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옥시기, 옥시기 먹자, 뭐 옥시기 이런 거. 초당 옥수수! 맞아! 초당 옥수수! 저 초당 옥수수 먹어봤는데요. 초당 옥수수가 그.. 생으로 먹는 옥수수래요. 안쪄 먹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약간 과일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먹고 나서 차를 탔어요. 그..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타는 차에 탔는데 채현 언니랑 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초당 옥수수 먹었냐고 그래서 먹었다고 이랬는데 너무 맛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엄청 저한테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알고 자막 어? 어막막그 정도는 아니던데? 라고 못 하겠는거 해서 어 너무 맛있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수박 없어서 맛있는데 맛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하기 힘든 거라면 어렵게 구해서 먹으면 막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맛있긴 해요 <웃음> 그 정도의 맛? 막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건 아닌데 맛있어요 근데 막꼭 드세요 이건 아니지만 맛있어요 뭔가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삼겹살 젤리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 1리터 아메리카노 어때요? 아 제가 그 엠카 첫방 녹화할 때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거기서 이렇게 서비스로 1리터 아메리카노를 주신 거예요 진짜 진짜 막 이만했어요 진. 이만 입문... 아니 이거 좀이 정도였거든요. 진짜 먹는데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그 안에 있는 얼음 이 녹아가지고 다시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많이 못 먹었어요. 근데 너무 뭔가 그냥 그걸 마시는 것만으로도 뭔가 되게 카페인이 엄청 몸에 들어오는 것 같고 되게 막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착착 착,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언니 생일때 뭐하고 싶어요? 생일때 뭐할까요? 예전에는 막 떡볶이 파티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떡볶이는 떡볶이 파티 말고 뭐하지? 무슨 파티 하지? 골라주면 안돼요? 무슨 파티 할까요? 고기 파티, 마라탕 파티 근데 제가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내일 김치찌개 먹고 싶..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마라탕도 끌리더라고요. 마라탕 먹고 싶다. 화장마 파티, 젤리 파티, 고기 파티, 고구마? 고구마 파티. 고구마를 좋아하시답다. 당근 파티 싫어요. 피자 파티. 음. <웃음> 저한테... 유진아 환상버전 단체슬리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어, 없어요.. <웃음> 단체슬리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저랑 교환? <웃음> 저랑 교환하실래요? <웃음> 없어요.. <웃음> 단체슬리브 없습니다 <웃음> 집에! 제가 그게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해야지 하고 봤는데 아깝게도 제.. 그 뭐라고 하죠? 제 얼굴이 들어간 슬리브라고 하나요? 겉에 있는 거? 슬리브? 뭐라고요? 개인 뭔가 그거 그건 없더라고요 집에 랜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음, 그런가봐요. 저는 딱 이제 5분 뒤에 지금 3 8분 38분째 하고 있거든요. 5분 뒤까지 오케이. 시나 오이 좋아요 오이 저 원래 김밥에 들어간 오이 별로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막 주위에 보면 김밥 들어간, 그러니까 오이 들어간 김밥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가 어? 김밥에 들어간 오이가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돼가지고 요즘 무조건 빼고 먹어요, 오이.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쌈장 찍어 먹을 때 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에 들어간 거는 뭔가 이상하게 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잠사 다 보셨나요? 아니 당잠사 다못 봤어요. 닭발 좋아해요? 닭발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요즘 닭발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니 안 그래도 저번에 예나 언니가 배고프다고 뭐 시켜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채원 언니랑 같이 이렇게 셋이 거실에 나와있었는데 그래서 어? 아 배고프다고 뭐 시켜먹자고 그래고 언니 닭발이요 이랬거든요. 저 닭발 완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채원 언니가 오 닭발 이랬어요. 근데 예나 언니가 어 닭발? 잠깐만 닭발? 안 끌리는데? 이러는 거여서 아, 언니 그럼 뭐 먹어요? 그래서 뿌링클? 이러는 거여서 제 뿌링클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그거 먹어요? 그니까아 잠깐만? 이러더니 결국 안 먹었어요. 결국 우리를 그렇게 배고프게 해놓고 닭발을 안 먹어줬어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잤어요. 닭발, 뼈 없는 닭발 좋아해요. 국물 없는 거. 숯불이라고 한. 다 1, 10, 100. 어, 왜 이렇게 잠깐만 일십백 어 왜이렇게 빨리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봐 일십백천만 십만 백금 응? 진짜로? 10아 잠깐만 움직여 자꾸 일십백천만 십만 백 우와! 음원봉이 그거래요. 천만 이거 천만 원 누르신건가 음원봉이 이렇게? 천만이래. 우와! 박수! 박수 다들 댓글로 박수 쳐주세요 짝짝짝짝짝 박수 하트는 3점만 이네요 박수 여러분 치고 계신가요? 응안 치고 있네 다들 발 짝짝짝짝짝 쌍지읒으로 하지 마요 쯧쯧쯧쯧 같으니까 짝짝짝짝 그래요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다들 잘 받아주신대요 피곤해셨네 이제 무슨 얘기하지? 다음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볼까봐요. 다음엔 밥을 먹으면서 할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밥을 먹으면서 할래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늦은 시간에 잠자기 전, 3시간 전에 먹으면 몸에 안 좋대요. 조심하세요. 먹방 좋아. 다음에는 뭐 먹지? 치고 있어요. 요술필이 알아요? 요술필이요? 요술필이감지 내일도 화이팅해요. 자기 전에 먹는 거 상관없다고요? 3 시간 전에 먹으면 위에 안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콩국수 먹방 좋다. 그럼 히토면이 될 걸까요? 히토면이가 나 콩국수 사진다고 했으니까. 저는 먹고 밤에 샌다고아 피곤하잖아요. 어떤 먹방 할 거예요? 콩국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루하루 먹고 싶은 게 달라가지고 어, 자기 전에 먹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숙소에 벌레 나온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 음, 그렇게 인상 깊은 벌레가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모기아 요술피리가 요술피리 이거라고요. 아 요술피리. So 아, 요술 아. 아니 근데 제가 요술피리를 그 컴백하는 날 전날인가? 아닌가? 아, 그, 네이버 나우. 네이버 나우 할 때, 그, 오디오쇼 할 때, 갑자기 그 댓글에 그 프리티가 나오는데, 요, 요술피리가 계속 나오는 요술피리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요술피리지? 그래서 그랬는데, 요소 프리티가 요술피리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근데 댓글에 군대 가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그건 할게요. 내 네, 자업을 벤티 사이즈로 먹으러 갈래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장몽 언니 블랙티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은비 언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은 거의 없고요. 개불 못 먹는 것 같아요, 저. 저번에 개불 먹어봤는데. 음, 맛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당근 뺄래, 나, 이제. <웃음> 언니, 오늘 민주 이랑 둘이 했던 브이앱 2주년이에요. 응, 벌써 2년이나 됐어요? 그때, 라비앙 먼저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스포할 겸, 뭐, 스포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약간 스포 느낌으로 한번 녹음실에 있는 거, 브이라이브를 켜보는 거 어떠냐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켰는데 <웃음> 그럼 라비앙루즈 녹음한 지 2년이 됐다는 거네요. 음, <웃음> 진짜 시간이 빠르다. 대박이다. 라비앙루즈 이 e 교장했나요? 이 e. 교장하고 있어요. 벌써 엄청 오래됐어요. 포하면 비올레타 아닌가요? 그쵸 비올레타 그날 날이왔었죠 다같이 시간 너무 빠르다 뒤에 귀신 이 있어 거짓말인거 이지롱 언니 보조개 한 번만 찔러주세요 음, 베스트 걸 아! 이제 약속한 그 5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슬슬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래 있고 싶은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얼굴만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엔 뭐 얘기할지 좀 생각해올걸 근데 저보다 더 잘하시네 유진아 5분 다 됐어 날 보내려고 하는 걸 거예요 날 보내고 싶은 거지 알겠어 가지마, 유유유. 안 돼, 언니. 잘 자요, 유유. 수고했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 봐요. 뭐하고 마무리하지? 아니야, 아니라고. 유진이 에어컨 켰어? 응, 에어컨 켰어요. 유진아, 나내 스테이크 먹는 거 맛있게 먹으세요. 다음에도 하트 열심히 들을게요. 오늘 너무 고마워요. 벌써 4 5분이나 지났네. 너무 재밌었어. 하트해주세요. 좋은 꿈 꾸세요. 언니 잘자요. 가지마요. 가지마 유진아 수고했어. 유유유. 하지만 난갈건데 안녕. <웃음> 끌건데. 아 이렇게 끄긴 좀 아까운데 그쵸? 좀 아까운데? 좀 아쉬운데? 딱 하나, 딱 댓글 다섯 개만 읽고 갈게요. 자. 콩국수에 설탕, 소금, 소금이야. 유진아 윙크도 해줘. 유진아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천만오하트4천만오 하고 디저트 축제용을 환영해 알겠어요 디저트 축제용을 환영해 하고 음 마지막 마지막은 마지막은 마지막은 미전 사랑해주라. 미전 사랑해. 안녕. 자, 끌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다음에 맛있는 거 들고 올게. 안녕. 안녕. 안 끌게요. 진짜 끈다. 음, 안녕. 안녕.